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해보이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참. 마시는 음료수는 수많은 구독자분들이 요청하신 지코입니다. 요걸레밤물로 유명한 지코를 제가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지코는 코코넛 워터로 만들어진 음료수인데요. 코코넛 워터는 식용수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드물게 정맥주사를 통한 재수와 액체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의 혈장과 비슷한 코코넛 워터는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영국과 인급 환자들이 시종술를쓸수 없는 상황에서 정맥 주사를 통해 코코넛 워터를 주입하니라 해서 무려되었다고 하네요 이 재수와 기법은 그때부터 혈장을 쓸수 없는 외딴 지역에서 한정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해 왔다고 하네요 오늘날 내과 의사들은 코코넛 워터를 식용수 대신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지만 1975년에서 79년에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 정권 시대에서는 흔히 사용됐다고 하네요 캄보디아의 기록관은 폴포트 시기에 청련되지 않은 간호사들에게 덜 익은 코코넛의 물을 주입하도록 하는 관행을 이유에 반하는 범죄적 행위로써 인용하였다고 하는데요. 코코넛 워터의 유래를 살펴, 뭐 카메라. 코코넛 워터의 유래를 살펴보니, 점점 마시고 싶지 않지만, <웃음> 점점 마시고 싶지 않지만, 제가 누굽니까? 반 원샷해보겠습니다. 대박 오지고 지리고 미쳤고 그냥 환장하는데요 와 이거 미쳤어요 예? 오늘 맛의 점수는 0점이에요 예전에 마셔본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냄새가 심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냄새가 지금 환장해요 그냥 죽같습니다 진짜 국내에서는 품절되고 해외 배송으로 구매해서 그런지 진짜 맛도 냄새도 훨씬 심해진 것 같아요 진짜 대박입니다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야물딱지게 적어주시면 제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 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차!